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9회 목요일 방송 고령수 찾기입니다. 이번 에차에는 어, 평소보다 지금 자료를 몇개더 올려드리는데 어, 도움이 될 되시, 되시나요? 어, 자료를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오늘 이번 주, 이번 에차 고정수 찾기는요, 어, 낙수에서 뽑았습니다. 아, 육낙이죠 음, 낙수가, 육낙이 지금 그 현재 아직까지 다시 출하지 않고 있는 구성되어 있는 개수가 많고요또그 출할 근거가 또 하나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면서, 함께 알려드리면서 올리려고 합니다. 원본은 이렇습니다. 116, 12, 19, 28, 36. 여섯 수죠, 여섯 수. 이건 뭐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로또 분석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를 눈여겨 보고 계실 겁니다. 뭐이 별난카 카페뿐만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분석하신 분들은. 자 여기에서 어, 압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압축한 레이식에서 아, 부정상. 보시고요. 어, 그, 추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이 약수로 보이는데, 1이, 일이 자료상으로는 약수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흠결이 많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수로는 보이나 제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여기서도, 어, 오늘 원본에서도, 어, 그, 1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1이, 요번, 이번, 요번의 차에는, 어, 자료들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아, 주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그 제외수로 보기에는 좀그 어, 어, 어,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약수로 분리해서 이 별랑카페가 이번에 자해 로또를 산다면 어, 이런 약수로 분리하되 어, 한두 게임은 어, 해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음, 참고하시고요. 어, 위에 그네수에서안 어, 보이면 어, 그 나머지 수에도 살펴보셔야 돼요. 어, 이 원본은 현재 6연멸 중이고 이이래서부터 어, 1038회까지 어, 5연멸이 네번 있었습니다. 6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이는 어,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 이번 회차에 마무리할 때꼭 살펴봐야 할 구간 지난주에도 어, 지난주에는 어, 두 구간을 어, 보여드렸는데요 어, 두 구간에서 어, 모두 출했죠 어, 개수가 출해서 개수가 네 개가 출했던가요 하나에서는 세 어, 개가 출했고요또 하나에서 한 어, 개가 출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 개인가 네 4개인가, 개인가가 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번 회차에는 또 아홉 칸 분석은 어, 지난 회차와 같습니다. 아, 똑같은 범위예요. 여기죠. 어, 10, 11, 0 12, 1 17, 18, 19, 24, 25, 26. 어, 이번 회차에도 이 아홉 칸 안에 아, 적어도 한수 이상은 들어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도요. 어,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필출로 보는 이유는. 어, 여기 아홉칸에서 24를 제거하고 보면은요. 어, 현재 이렇죠. 24를 제거하고 보면 10, 11, 12, 17, 18, 19, 25, 26, 어, 이 8수가 어, 현재 사연멸 어, 중인데요. 1에서부터 1038회까지 사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오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통계로 본다면, 어, 이번 2차에 출해야 되는 거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별난 카페가 1에서부터 1038회까지, 1에서부터 직전 이차까지를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1038회 동안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어, 우리 수학에서 큰 수의 법칙, 그럼 보통 30회 이상을 시행하면 우리가 많이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1038회나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거의 100%에 가깝게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로또가 꼭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가끔 오류가 나긴 합니다만 이 통계 자료를 크게 벗어나지 를 않고 있어요. 어, 지금까지 별난카페가 복귀하는 걸 보,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어, 이별난카페의 자료가 어, 적중률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1회에서부터 1038회까지 어, 이 복귀 자료를 어, 확인하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귀 자료 무시하지 말고요. 어, 일단 이번 이차 어, 우선 이 8시에서 찾아보시고 안 보이면 24까지 넣어서 어, 24가 2월 대상 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칸에서 적어도 한개 이상은 이번 이차에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이차 목요일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어, 필출 3수크럽자료도 필요하신 분은. 어, 화면 아래에 필출 3수크럽 바로가기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 한 분께서 그 어,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영혼이 뭐잘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다시 답글로 제가 다시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 요, 글씨가 좀 작아 보일까요? 어, 컴퓨터로는 여기 글씨가 아주 이상없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요 밑에, 어, 그, 필출 삼스크럽 바로 가기 화면 밑에 있죠. 아래쪽에. 어,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